안녕하세요 <웃음> 내가 오늘 이거 갑오징어 나 이거 오늘 처음 사봤어요 대형 갑오징어 요새 장에 가면 이런 것이 많이 나와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처음 사봤는데 이걸로 어, 국수도 무쳐먹고 밥도 비벼먹고 그럴 생각인데요 지금 해봐야겠어요 이 갑오징어에는 요 가운데가 뼈가 있어 이거. 오, 크다. <웃음> 와, <우와>, 진짜 크다. <웃음> 응, 응. 이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글씨 쓰다가 이게 연필이, 연필 촉이 없으면 여기다 놓고 빽빽빽빽빽 뭐 갈아가지고 썼거든, 옛날에. 이잘 갈려, 연필 촉이 잘 갈려. 내가 써야겠는데, 이거? 응? 내가 써야겠어. 쓴다고? 응. 큰것 같아도 뼈 빼고 나면 얼마 안 돼. 껍질을 벗기는 건가? 벗겨야지. 먹는 거 아니야, 이거? 뒤쳐가지고. 껍질? 음. 음. 야, 엄청 많다 그러니까 되게 근데 음. 이건 날개야 날개 날개는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는 칼집을 좀 내줘야 돼 장칼집 우와, 입이 <웃음> <크네>. <웃음> 이거 입, 입이 와 입이 크네 이거 입이 입 엄청 크다 깜짝이야 엄마, <웃음> 어마어마하네 입이 보이게 <웃음> 커? 어. 와. 이게 맛있어. 한 번만 살짝 이렇게 익혀주고, 이거는. 다리를 이렇게 쭉쭉 익혀줘야 돼. 빨대에, 어 저기 뭐랄 뻘질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. 칼로 여기, 여기, 다리 여기를 한번 빨리 안 익으니까 여기를 한번 칼집을 이렇게 좀 넣어줘야 되겠어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펴줘야지. 이게 빨리 익지. 이게 빨리 안 저기하니까 다리부터 이렇게 넣고 아, 소금을 좀 넣어줘야 돼. 소금 음. 이 몸뚱아리는 이게 칼집을 내서 다 익었네 너무 좀 많이 익으면 뻣뻣하니까 오징어는 살짝만 익으면 돼요, 오징어 종류는 이 껍데기 쫄깃쫄깃하니 맛있을 것 같은데 찬물미쳐주 음. 소금을 좀 넣고 삶아가지고 맛있어 음. 문무다리 같아 이거는 응. <웃음> 음. 음, 껍질. 짜오라가 들었어. 이 껍질 이게 그 음흥, 아구 아구 저기 밥통처럼 이게 쫄깃쫄깃하니 한번 먹을까? 나도 한번 음. 먹어볼까? 응. 쫄깃쫄깃. 응. 오. 완전 완전 아구 밥통 같아. 응. 음. <웃음> 야 엄청 많다. 이게 다 야채 넣고 무침면 너무 많겠다. 소금하고 뿌리고 식초하고 설탕을 넣어서 미리 좀 이렇게 절거 줘야 돼 이거는. 양념하기. 양이 많으니까 좀 많은 좀더 내야지. 생강도 좀 넣어주고. 고추장. 깨소금. 설탕. 새콤달콤 해야되니까 해니까. 여기 매실. 소금도 좀 넣어줘야 돼. 싱거우니까. 사과, 세배, 식초. 고춧가루. 잡징지니까 약간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정종을 좀 넣어줄게요 간이 막 끝나 안막 끝나 좀 보고 좀 싱거운 것 같아서 간장을 넣어줄 거예요 양념을 반은 오징어다 해서 미리 좀버무려 놔야 돼요 고추 썰어놓은거 다 넣고 물좀이렇 살짝 짜주고 물을 짜주고 겁나 많아 이제 상추가 숨지고만 째끔해 양념은 다 어디로 간거야 <웃음> <응? 웃음> 양념이 하나도 없어 와 무작위 많다 잔치해도 되겠다 <웃음> 식초 두개나세개정도 넣어주고 고춧가루 도좀더 넣어주고 소금 참기름 국수를 묻히기 전에 이걸 좀 덜어놓고 여기엔 또 추가로 깨를 좀 넣어야지, 따로. 참기름도 좀 넣어주고. 겁나 맛있어, 물갓다. 이쪽도. 됐어.